안녕하세요 K군입니다 요즘 MBTI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심리 분석학에서도 요 MBTI라는 지표를 사용해서 사람의 심리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을 만큼 과학성도 있다고 보여주고요 실제 내가 MBTI를 해봤더니 내 심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맞추는 것 같기도 해서 흥치 놀라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내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도 맞다는 수긍이 잘 되실 거고요 꼭 100% 맞는 것은 아닐 수 있어도요 어느 정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라 부분이 있어서 더 관심있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중에서도 오늘은 요 ENFJ 남성 엠프제 남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모든 엠프제를 대신해서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그것이 100% 맞다는 것도 아니니까 어느 정도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비춰보셨으면 좋겠어요 엠프제 성향은 요 여러분들이 이미 다잘 알고 계시다시피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드는 행동을 잘 하지 않고요 어느 무리에서도 친화력을 발휘해서 인기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배려심도 많은 것 같고요. 자기 생각을 부정적으로 몰아가면서 상대방을 공격하기보다는 상대방도 그럴 수 있을 거야라는 이해하는 쪽으로 생각을 몰아가는 성향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엠프제 성격을 가진 사람과 함께 있으면요. 배려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배려를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건그 사람이 이미 그런 배려를 하고 있다는 거겠죠. 배려의 기본은 요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상대방의 행동에 대한 예측에서부터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엠프제들은 상대방의 마음을 예측하거나 이해할 수 있는 그 폭이 좀 넓다 보니까 미리 예측을 해서 행동을 할수 있고요. 만약 엠프제 본인이 예측을 못해서 상대방으로부터 질타나 비난을 듣게 됐을 때도 그 질타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이해를 해가면서 자기 생각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어떤 무리와 만나도 어떤 사람과 대면해도그 상황에서 잘 어우러지고 대인관계가 좋은 사람일 거고요. 그러니까 여자 입장에서는 이런 엔프제와 만나다 보면 배려를 받고 참 편안한 마음이 드니까 엔프제 남자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신 것 같아요. 그럼 이런 엔프제 남자들, ENFJ 남자들은 어떤 여자에게 호감을 가지게 될까요? 엔프제 남자도 요 결국 남자이다 보니까 시각적으로 끌리는 부분을 빼놓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엔프제 남자도 예쁜 여자를 좋아한다는 건 틀리지 않겠죠. 다만 성향적인 접근을 해봤을 때요. 엠프제의 남자들은 요 모든 사람과 잘 어우러지길 바라고요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요또 작은 걸 상대로부터 받았으면 조금 더 많이 돌려주려는 성향이 있다고 볼수 있는데요 그런 행동을 하는 엠프제 본인의 행동을 이해해 줄수 있는 사람 또 그런 자신의 생각을 지지해 주고 응원해 줄수 있는 사람에게 분명 끌림을 가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엠프제 남자를 만났을 때 엠프제 남자를 위해서 내가 무얼 하면 좋겠나 라는 부분에선 많이 노력하실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해요 은 왜냐면 엠프제들은 요 본인이 어지간한 건다 이해하고 넘어가거든요 그리고 그걸로 꾹꾹 담아두거나 그걸 터뜨리려고 하는 마음도 별로 없고요 그렇게 참고 누르는 게 힘들지 않거든요 그들에게는요 그러니까 엠프제 마음에 들기 위해서 어떤 것을 마구 노력하기보다는 요 엠프제 남자들과 문제를 만들지 않으려는 노력 그러니까 엠프제 남자를 만나서 잘하려고 하기보다는 요 오히려 실수를 안 하거나 큰 문제를 안 만드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자인 내 단점을 감추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거나 술을 쓰는 것보다는 요 단점이 드러났을 때 오히려 인정을 하고 그 이해하는 마음을 가진 엠프제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는 게 엠프제에겐 더 매력을 발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까지 요약해보면 요 여성분들이 엠프제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뭔가를 마구 노력하거나 시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셨으면 좋겠네요 예를 들면 엠프제는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엠프제는 어떤 선물을 받고 싶어하는지 그런 것들을 많이 고민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물론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니까 그런 노력을 하는 건내 자유예요 하지만 그게 엠프제에겐 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엠프제는요 특정 음식을 먹어서 만족하는 것보다는요 어떤 기분으로 그 음식을 즐겼냐라는 것이 포인트가 될수 있다는 거고요 자기가 받고 싶은 선물을 받아서 감동을 받는 포인트보다는 그 선물을 주는 사람이 어떤 마음과 어떤 환경에서 그런 것들을 전달해 주느냐가 감동받는 포인트가 될수 있다는 거죠 엠프제남을 만나고 있는 내가요 그 사람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하고 싶은 게 뭐가 있냐 갖고 싶은 게 뭐가 있냐 라고 물어보면요 사실 별다른 대답을 못 얻을 수도 있어요 겸손하게 밝히지 않는 걸 수도 있지만 사실 엠프제는요 크게 바라는 게 없는 게 사실이거든요 평소에 강하게 자기가 원하는 걸 추구하는 스타일도 아니고요 상대방에 대한 불만을 체크하는 사람도 아니다 보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엠프제는 요 여러 사람과 잘 지내는 것이 포인트가 되다 보니까 상대방에게 어떤 걸 기대하는 욕심도 갖지 않고요 자기의 마음이 어떤 것을 원하고 있는 것을 생각해보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오히려 플러스가 되는 요인은 그 선물을 직접 전달해 주는 것 자체가 아니고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는 걸로 엠프제는 고맙게 생각하고 기분 좋게 받아들일 수 있겠죠 내가 엠프제에게 뭔가를 주고 싶어서 그 사람의 마음을 궁금해하는 것으로는 엠프제에게 플러스 요인이 되긴 하는데요 그걸 캐물어서 어떻게든 알아내고 그걸 전달해 주는 것까지는 엠프제에게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엠프제는요 하나를 받으면 많은 것을 돌려주려고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여자의 그런 노력으로 인해서 뭔가를 받았으면 자기가 더 뭔가를 챙겨줘야 된다는 부담은 분명히 느낄 수는 있겠죠 성격도 좋고요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고 항상 에너지를 뿜어내고 있어서 우리가 흔히 골든 리트리버의 엠프제를 비유하곤 하는데요. 표면적으로 보이는 엠프제의 성향에 대한 거 말고요. 진짜 엠프제를 알고 싶다면요. 엠프제의 속마음으로 들어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들은요. 엠프제가 항상 즐겁고 에너지가 넘치니까 그런 사람이구나 라고만 판단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엠프제가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데에는 뭔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한 결론을 한번더 짚고 가야 될것 같기는 해요. 엔프제 남이 좋아하는 여자도 요 자기가 그렇게 에너지가 있고 긍정적인 사람이다 보니까 같은 성향의 여자면 분명 반가울 거예요 그런 여자의 매력을 높이 사겠죠 그렇다고 삐지거나 성내는 행동을 했다고 해서 엔프제가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삐지는 건 좋은데요 귀엽게 삐졌으면 좋겠고요 삐졌다 하더라도 요 그걸 엔프제가 풀어주려고 했을 때 빠르게 풀려주는 여자 그리고 웃어 넘기면서 부드러운 분위기로 잘 이어가게 만들어 줄수 있는 여자 여자 마음속에 속상한 게 생겨서 남자에게 이야기를 할 수는 있어요 그때 엠프제가 다가와서 위로를 해주려고 하거나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려고 뭔가 애쓸 때그 행동에 웃어줄 수 있는 사람 그 정도면 아마 엠프제에게 충분한 매력을 어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모든 엠프제의 성향들을 다 포괄하고 있는 건 아니겠지만 MBTI에서 말하는 엠프제의 성향을 따라가 보면요 엠프제의 남을 만나는 여자 입장에서는 엠프제의 남이 자기를 소홀하게 대한다는 느낌을 받을 일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반면에 엠프제남의 넓은 친화력 때문에 혹은 여자친구인 내 입장에선 엠프제남이 너무 과하게 다른 사람에게도 친절을 베푼다는 생각이 들수는 있겠죠 그래서 내 마음이 불편해지기도 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엠프제와의 논쟁이 생기거나 엠프제를 이해 못 했을 때 엠프제도 조금은 지치는 마음이 들수 있겠죠 이게 엠프제남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그리 장점이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여자친구가 되어보면 요 단점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대부분의 엠프제는요 상대방에게 상처 주는 것을 상대방이 싫어하는 행동을 하는 걸 별로 원치 않기 때문에 자기 여자친구에게 의도치 않게 그런 불편한 마음을 전하게 될 수는 있지만 그런 의도를 가지고 혹은 작전을 가지고 여자친구를 대하고 있는 건 아니라고 믿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엠프제는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상대방을 대하고 있기 때문에 어지간해선 열등감을 잘 느끼지 않는데요 그것 때문에 여자친구인 내가 상대적으로 열등감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엔프제가 어지간해서는 상대방을 공격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여자친구인 나를 공격하는 일도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여자인 내가 감정적으로 너무 과하게 치닫게 되면요 엔프제 입장에선 너무 소통이 안 되고요 자기의 노력들이 어필되지 않다 보니까 자꾸 지치고 답답한 마음이 들수 있다는 점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조금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해볼게요 내가 지금 엔프제 남자를 만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과 오랫동안 가고 싶고 그 사람 마음을 사로잡고 싶어요 그러면 적어도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고 싶어 하는지 내가 관찰해 보면서 알아갈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그 사람이 추구하는 행동들을 보다 보면 요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나도 분명히 인지할 수 있거든요 그런 그의 생각을 공감하거나 응원해 준다면 엠프제는 한결 더신바람이날 거예요 엠프제는 딱히 욕심도 없는 것 같고요 바라는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엠프제는 상대방에게 자기 의견을 잘 전하지 않는 성향일 수도 있어요 반대로 상대방이 자기에게 전하는 내용들을 자꾸 수용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일 수 있죠 그러면 엠프제들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앞에서 살짝 언급했던 것처럼 내가 엠프제를 제대로 관찰하고 봐야 되는 포인트가 거기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엠프제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포인트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엠프제가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사람들의 기분을 맞춰줄 줄 아는 배려심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요 어쩌면 엠프제 본인들은 요 다른 사람에게 불편함을 안 주고 기쁨을 주거나 배려를 해주면서 자기 나름은 결핍을 채우고 있는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을까요? 타인이 볼 때는 항상 신나고 에너지가 넘쳐보여서 주변에 사람도 많은 것 같지만요 엠프제 본인은 정작 자기가 되게 외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냐는 거죠 어쩌면 엠프제의 남도요 웃고 있어도 웃는 게 아닐 수 있고요 아무 생각 없는 것처럼 행동을 하고 있어도 늘 긴장하고 주변을 신경 쓰다 보니까 엠프제는그 순간순간도 다른 사람을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뭔가를 하고 있는 거겠죠 그게 우리 눈에는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에너지로 보이는 걸 거고요 근데 어쩌면 엠프제는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상대방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 안에는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았지만요 어쩌면 자기 자신도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엔프제 본인이 상대방에게 잘해주고 배려해주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주고 나를 찾고 있는 그런 기분들을 만끽하고는 있을 수 있는데요. 엔프제 본인이 진짜로 원하는 것은요. 자기가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요. 다른 사람을 신경 쓰지 않아도 다른 사람에게 배려해주지 않아도 아무런 이유 없이 혹은 엔프제 본인이 실수를 해도 그 엔프제라는 사람을 믿어주고 이해해줄 사람을 필요로 하고 있을 수도 있죠. 그런 사람들이 없어서 어쩌면 그 외로움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딱히 문제시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있는 중일 수도 있지 않겠냐고요 그렇게 그들도 외로움을 가진 존재일 수 있다는 거죠 정작 남들을 배려하고 이해해 주다 보니까 자기 속내는 못들추고 있고요 자기는 그런 사람이라고 자기를 세뇌하면서 자꾸 자기 모습을 만들어가고 있을 수도 있죠 그런 엠프제의 마음을 자기도 잘 모르고 있는 속마음을 알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요 아마 엠프제는 깊이 빠져들 거라고 생각해 보게 돼요 우리가 그렇게 관심 있게 보고 는 MBTI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판단하고 있나요? 그 MBTI는 분명 그 사람의 성향이라고 다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요그 사람의 MBTI가 왜 그렇게 나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생각해보지 않는 것 같아요 혹시 내 남자친구의, 내 여자친구의 MBTI가 그렇게 나왔으니까 그 사람과 나는 잘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찾고 계신 건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하고 그 사람을 원한다면요 그 사람의 MBTI가 왜 그렇게 나왔는지 그 사람의 성향은 왜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지 그 안에 숨은 어떤 의미가 있고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고 들여다봐주는 거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쉽게 이해하게 할수 있어요. 내 남자친구에 대해서, 내 여자친구에 대해서 쟤는 저런 사람이구나 라고 쉽게 말할 때 적어도 나는요. 이 사람은 그래서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거겠구나. 혹시 예전에 이런 일들이 있어서 그런 성향으로 바뀐 건 아닐까 내 남자가 내 여자가 가지고 있는 그 MBTI 성향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구분할 게 아니라 좋은 점이 있는데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면 그걸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고요 나도 나만의 MBTI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내 안에도 분명 부족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걸 나도 이해 받고 싶은 것처럼 내가 만나고 있는 내 상대방도 나에게 어떤 부분을 기대하는 게 있을 수 있겠죠 우린 그 MBTI를 보면서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족한 부분들을 내가 채워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적어도 어떤 MBTI를 내가 만나는 게 좋으냐가 아니라 어떤 MBTI가 와도 나는 만날 수 있다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내가 즐겁고 나만 행복하고자 나한테 잘 맞는 것만 골라내면 된다라는 그런 용도로 MBTI를 사용하지 않으시기를 조심스럽게 권해봅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